문제를 <웃음> 풀어봅시다. 주거위생관리 쪽입니다. 1번 문제가 자연채광에 필요한 창문에 창문에 최소한 입사각과 개각은 자, 입사각 개각 저번에 우리가 실기 쪽에서 아마 입사각 개각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입사각은 4도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웃음> 입사각은 27도 이상, 개각은 4도 이상.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자연 최강을 위해서 입사각 27도 이상, 개각 4도 이상. 필요하다 그 다음 이번 자연채광을 위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최소 일조시간은 4시간이다 맞습니다 최소 4시간 이상 바람직하기는 한 6시간 정도는 빛이 들어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 창문의 개각이 개각이 입사각보다 커야 된다 아니죠 거꾸로 되었네요. 자, 입사각이 27도, 개각이 4도 이상. 그 다음, 다, 바람직한 채광의 방향은 남향이나 동남향이다. 맞죠? 그 다음에, 라, 실평 면적에 대한 창문의 유효 면적은 16분의 1에서 18분의 1. 자, /18. 이게, 면적, 면적에 면적 대해서 창문의 창문은 5분의 1에서 5분의 1에서 7분의 1이었죠. 네, 5분의 1에서 7분의 1틀렸습니다 가다가 맞네요. 가다가 다음 3번 다음 중 채광, 환기, 냉방, 난방 등 주택 환경에 발생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뭐뭐뭐 뭐, 뭐, 일본, 일본 내용 아니겠죠 나머지는 시력저하 인프렌자 결핵 냉방병 음왜 일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일본 내용은 모기와 관련되어 있잖아 모기가 전파하니까 우리 이 주택위생 환경하고는 영향이 뭡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부적절한 인공조명으로 나타나는 피해로 만든 것은 부적절한 인공조명으로 백내장, 농내장, 안구진탕 적 생맹 뭘까요? 생명은 조금 거리가 멀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조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이 실내 자연 환기가 잘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성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자, 중성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중성대 압력의 차가 그러니까 같아지는 위치를 중성대라고 그러는데, 자, 중성대가 천정 가까이 위치한다는 얘기는 공기가, 실내 공기는 따뜻해지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대개 에, 밑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데워지면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서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위로 빠져나가는 가벼워지는 이저 공기에 이 밀도 차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그죠? 그 일어나는 그 그러니까 들어오는 압력과 나가는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중성 밸리. 이 얘기는 중성대가 높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환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기가 나왔던 공기가 더러워진 공기가 창 바깥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야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문뿐이잖아 그렇죠? 근데 중성대가 창문까지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야 환기가 환기가 되잖아 그래서 중성대가 자연 환기가, 실내 자연 환기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천장 가까이 중성대가 올라오면은, 가장 바람직하고 좋죠. 적응 안 되면 창문까지는 올라와야지. 6번. 자연 채광으로 실내 조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 실내 조명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1번. 창이 높으면 창가의 조명도는 밝다. 2번. 창의 유효면적은 실평면적의 8분의 1, 10분의 1 아니죠. 그죠 8분의 1, 10분의 1이 아니고 몇 분의 1? 5분의 1에서 7분의 1그 다음 창의 폭을 증가시키면 수평조명도가 감소한다. 창의 폭을 증가시킨 적에 조명도가 감소합니까? 동일 면적의 창이면 폭이 좁고 상하가 긴 자, 이것이 조명도가 실내조도 높일 수 있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7번, 다음 중 실내 자연 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개각 45도 이상, 입사각 28도 이상, 창의 면적이 같은 경우는 상하로 길 것. 창의 바닥, 창의 면적이 방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일 것. 아니죠. 5분의 1에서 7분의 1이잖아. 그 다음 5번 거실 안쪽까지 길이는 창틀 상단 높이 의 1.5배 이하일 것. 그러니까 너무 길게 창은 창은 얼마 창 높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구석 길게 어떤 실내 길이가 있다면 저 안쪽까지 빛이 안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 실내 공간 오염 물질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실내 공간 공기질 기준 10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10가지 종류에 안 들어가 있는 건 뭐냐 이 얘기에요 다 들어있을 것 같죠 그냥 다만, SO2 아웅산가스는 사실 실내에서 아웅산가스가 뭐 음, 나올 그 근거가 없잖아 그렇죠 자, 이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좌측에 보면 실내 공기질 기준 10가지 기억을 꼭 하세요 자, 이열 가지 중에, 자, 열 가지, 열 가지. 이건 문제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 9번. 다음 중, 실내 자연 환기 작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연 환기 작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 실내외 온도차, 실내 기류 속도, 실, 기체 확산력, 실내 공기의 압력, 오개의 통풍력. 자, 답은 뭘까요? 뭐, 온도차, 기류 속도, 기체 확산력, 오개의 통풍력, 이거는 가능한데, 실내 공기 압력, 실내 공기, 실외 공기하고 압력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대기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 조명불량으로 인한 안과성 질환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근시, 안정피로, 안구진탕, 백내장은 안과성 질환입니다. 난시하고는 사실 그렇게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중 실내 자연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실내외 기습차. 습도 차이가 어떤 자연 환기에 영향을 미치냐? 아니죠. 나머지 온도 차는 온도, 그 다음에 기류 속도, 기체 확산력, 외기 풍풍력. 자, 이거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12번.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포말데아이드. 벤젠, 에칠벤젠, 토르엔, 스틸렌, 자이렌. 해당 없는 것은, 벤젠, 토르엔 포말다에, 스틸렌, 질소께서 해당 없지,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문제, 점수 주기 위한 문제일 확률이 높잖아. 그지? 다음, 13번. 위생적인 주택의 겨울철 최적 일조 시간은 몇 시간 이상이 되어 있는 최적 일조 시간? 그랬습니다. 자,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시간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14번 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실내 조명 방법은 무엇이냐 간접 조명이겠죠 그냥 간접 조명 자, 간접 조명에 간접 조명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 좌측 좌측 뭐 상단이나 뭐 후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15번 난방, 냉방 필요한 실내 온도로 적당한 것은 난방 10도 이하, 냉방 26도 이상, 4번입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창의 동일 면적과 동일 방향일 경우 최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창 상하로 길게 만들어라. 가로로 길게 만드는 것보다 세로로 길게 만드는 것이 채광이 아주 용이하다. 그 다음 17번 자연 채광이 적당할 때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만든 것은 어, 피부 살균작용 그 다음 실내 소독작용 장기 기능 증진 신체 발육작용 자 피부 살균작용은 뭐 자외선에 의해서 뭐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독도 자외선에 의한 소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장기기능증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기능증진 왜 이게 가능하냐?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장기 기능 정진하고 신체 발욕 작용까지 야 빛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 자 좌측에 설명해 놓은 걸 봅시다. 피부 살균적 혈구 및헤모글로빈양 증가로 산소 흡수 능력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 기능 정진도 가능하고 신체 발욕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빛에 의해서 바이타민 D 생성, 그룹병 예방되고 장기기능증진으로 발효효과도 크다. 가나다라 다 답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태양빛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맞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되는 그날일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숨쉬고 하는 이런 거 아주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재로 무한정 우리가 쓸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다루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한 줄을 모른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정말로 내 전공을 위해서도 진짜 중요하게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될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번 자, 인공조명에서 빛은 작업상 어느 방향에서 비추는 것이 바람직하냐? 좌측, 좌측, 상방이 좋다. 그 다음, 20번. 해수욕장의 수질평가 기준 중 대장균군 most probable n u 최확수 기준으로 사용 불가되는 기준은 A, B, C, D 중에 D 등급인데, 답은 천이상입니다. 다음 21번 목욕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맞는 것은 피부병 가능합니다. 안질환 가능합니다. 질트리코모나스 가능합니다. 아, 결핵 어, 목욕탕에서 결핵 감염될 뭐 위험성도 있긴 있겠지만은 목욕탕에서 어떤 수질이라든지 수질을 물을 통해서, 그지? 뭐 결핵은 뭐 공기 비말 쪽이니까 여기서 목욕탕 그러는 것은 어떤 목욕탕의 수질에 관련돼 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런 형태라고 문제를 보신다면은. 결핵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목욕탕 원수의 수질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색도 5 이하 맞습니다. 탁도 5 NTU가 아니고 1 NTU 이합니다. 대장균 군이 100cc는 쓰지 마시고, 밀리리터로, 자, 100 밀리리터의 음성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20 ppm이 아니고 10 ppm입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맞네요. 예, 답은 2번이 되겠네. 다음 23번 목욕탕의 욕조수 수질 기준 내용과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색도 검사 항목 없다. 욕조수입니다. 자, 목욕탕에 원수, 원탕이 아니고 욕조수 얘기였습니다. KMNO4 25ppm 이하 맞습니다. 대장균 1ml의 한계 이하 맞고 pH 검사 항목 없고 탁도 4ntu 이하 틀린 것은 뭐가 틀렸어요? k m n o 포2 5 맞고 이 색도 대장균 1ml 1개 이하 맞고 탁도 4 이하 아니고 4NTU 이하 아니고 1.6NTU 답은 탁도가 틀렸네 예그 다음 24번 털이나 모직이 보온효과가 높은 이유가 뭐냐 보온효과가 높다는 얘기는 그 따뜻한 어떤 공기를 딱 이렇게 뺏기지 않고 이렇게 감싸주면 은 보온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함기성이 커서 이 얘기입니다. 함기성이 커서 함기량이 커서 그 다음 25분에 방한력 설명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자 일시예로라는 단위는 기온 21도 습도 50% 기류 0.1m p second 피부온도 92도 Fahrenheit 1 를 유지하는 경우를 1CLO로 한다. 맞습니다. 방한력 단위는 CLO이다. 맞고요. 최적 방한력은 4.2CLO이다. 맞네요. 그 다음 방... 맞아요. 최적 방한력은 4.2다. 얼마예요? 4.2가 아니고 4.5네요. 4.5. 자, 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4 2아이고 4.5C로고 방한화는 2.5C로, 방한장갑은 2C로, 보통작업복은 1C로이다. 맞아요. 5번, 기온이 8.8도 하강할 때마다 1C로 피복을 착용 더 착용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아, 이런 문제 3번이 답이다. 보는 거참 찾아낸다는 거 쉽지가 않네. 자, 26번. 실내 온도를 측정할 때, 방바닥으로부터 측정 높이로 맞는 것은, 자, 실내 온도를 측정합니다. 방바닥으로부터, 에, 몇 센치 위냐. 우리가 앉으면은, 앉으면은 거의 뭐, 에, 뭐랄까요? 우리 눈높이 정도가 한 어느 정도 올까? 30, 80, 45, 100, 120. 45, 45cm. 답은 그 27번. 보통 방한화의 시예로는 얼마이냐? 2.5입니다. 2.5. 방한화. 그 다음 28번. 의복의 재료 및 위생상 성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자, 통기성은, 공기통하는 통기성은 모직보다 견직이 크고 견직보다 마직이 크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함기성은, 이거 거꾸로 되겠지. 통기성, 자, 통기성은 공기가 이렇게 들락날락 이렇게 되는 얘기고 함기성은 공기를 가두어두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에 거꾸로, 그러니까, 모피, 모지, 목면, 마지, 예, 맞겠고. 그 다음에, 열전도성은, 열전도성은 뭐가 가장 크느냐. 자, 열전도성은 견직물보다 동물 털이 그 다음에 목면 마직 순이다. 이게 틀렸겠네? 그 다음, 흡수성은 동물의 털이 28% 가장 높고 견사 17, 목면 마직 12%로 수분을 흡수한다. 맞고요. 최적 방안력은 4 5 c l 로 방안화 2.5, 방안장갑 2, 보통 작업법 1 c l 로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에,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번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고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29번 방한역 단위는 뭐 시에로 30번 부적당한 조명의피해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앞쪽에서도 나온 문제 같네 나머지는 다 맞고 난시가 거리가 멀다 그다음, 자 이상적인 주거공간의 조건으로 맞는 것은 건강성,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이 요구된다 최적온도 16도에서 18도이다 최적 습도 40에서 70%이다. 외부의 와 온도차는 5에서 7도 정도 이면 좋겠다. 1인당 공기용적은 4세제곱미터가 아니고 10세제곱미터였죠. 그죠? 1인당 면적이 4제곱미터였잖아. 그죠? 나머지 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답이다. 다음.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환기 방법은, 온도차가 이해하면 밀도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중력환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환기법. 다음 33번이 눈의 보호를 위해서 인공 조명 시 가장 좋은 조명색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색은 자, 형광색, 청색, 주광색, 적색, 적녹색 주광색, 미스 프린트 아니가? 주황색 아닙니까? 그냥 주황색 자 답은 주황색 그 다음 34번 인공조명 시 유의할 사항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가능한 간접조명이면 좋겠다 나 휘도가 높아야 한다 조도는 균등해야 한다. 열 발생이 많아야 한다. 뭐, 이건 열 발생이 많아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 휘도가 높게 아니고, 조도는 조명도는 균등해야 된다. 가다가 답입니다. 가다가 답이에요. 다음, 수영장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된 것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소화기계 안과 이비인후과 질병에 감염원이 된다. 될수 있는 확률이 있다. 수온은 22도, pH 5.8, 8.5, 탁도 1.5 이하여야 한다. 유리 잔류 염소량은 0.4ppm 이상 유지해야 한다. A급 수영장은 대장균 수가 100 이하이다. 100 이하 아니고 이게 틀렸죠. 50. 0에서 50, 아, 여기에 있네. 100, 100ml당 대장균 수를 기준으로 0에서 50개, 자, 다음 온천수 36번에 온천수 등의 욕수에 대한 수질 기준 항목인 것은 자, 수질 기준 항목, 온천수 등 수질 기준 항목에, 뭐, 탑도, 수온, 색도, 잔류, 염소, 수소, 이온,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답은 5번입니까? 5번이 아닌데? 몇 번이에요? 35번이? 아라라 수영장의, A급 수영장의 대장균수는 100 이하이다. 수영장, 앞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A급 수영장 대장균수가 100 이하가 아니고 50 이하였죠. 그죠? 아, 틀렸고. 그러니까, 가, 나, 다는 맞고, 라가 틀렸다. 100이 아니고 50이다. 37번 의복의 위생적 구비조건으로 적당한 것은 의복은 양호한 기온은 32도 습도 50% 이다. 맞고, 피부면 청결 유지해야 된다. 당연하고, 복사열에 의해 신체 방어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맞게 맞고, 겨울철 의복의 이상중량은 체중의 20% 이하가 아니고 10%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나다가 맞다. 다음 38의봉 의봉 내 불감기류 작용으로 타당한 것은 자, 불감기류는 우리가 사람이 느끼지를 못하는 에, 바람의 속도입니다. 기류인데, 일반적으로 0.5m p second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불감기류의 작용으로 타당한 것은 무엇이냐? 자, 신진대사 작용이다. 이렇게 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9번이, 9번이, 어복 재료입니다. 함기량이 높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공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자 모피, 모직, 그 다음, 무명, 마직. 자, 무명, 뭐 1분, 2분 똑같나? 모피, 모피가 가장, 모피, 다음, 모직, 무명, 마직. 모피, 모직, 무명 마직 답은 2번이네. 자, 요 우측에 봅시다. 자, 모피가 98% 모직이 한 90%. 그다음에 목면, 무명이 70에서 80. 마직은 3배입니다. 50% 정도. 그다음 40번. 여름철 의복에 풀을 먹이면 시원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술을 먹였다는 얘기는 이 어떤 공기의 흐름이, 흐름이 유나, 원활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류입니다. 대류작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다음 중 안정식 쾌적한 의복기후로 적당한 것은 안정할 때 운동할 때 아니고 보행할 때가 아니고 안정할 때 쾌적한 느낌을 주는 온도는 몇 도이냐 32도 32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우측에 의복을 입었을 안정할 때 기온이 32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습도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10% 기류 10cm s o n d 이하 보행시는 2도가 낮네요 자,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습도도 5%가 낮아요 5%. 그 다음 기류는 40cm 퍼 42번 시외로 무엇을 나타내는 단위냐 방한역 단이다. 방한역 단이다. 그 다음, 43번. 냉방시 실내외 온도 차는 5 내지 7도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도 이상 차이 둔다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그 다음, 44번. 주택의 창 면적은 바닥 면적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5분의 1에서 7분의 1. 1 이게 5분의 1이 20%니까, 그죠? 7분의 1이 약한 15% 되네? 15에서 한 20%. 자, 창문 면적 필요한 것.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환경, 위생 속의 주거 환경에 대한 주거 위생 환경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